카카오톡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실행을 해주세요. 자, 실행을 해서 본인, 본인의 계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본인 계정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맨 왼쪽 아래쪽에 프로필 모양 사진을 누르시고요. 자, 그럼 맨 위에 본인의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나와의 채팅이 왼쪽 아래쪽에 나옵니다. 눌러주세요. 나와의 채팅으로 들어왔으면 자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세요. 더하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 앨범이 있습니다. 어, 물론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 미리 찍어서 앨범에서 가져오는 형태를 많이 보내고 있죠. 자, 앨범을 눌러주시고요. 자, 앨범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뭐 커다랗게 두 개가 보여요. 두 개가 뭐 옆으로 밀면 더 보이겠죠. 자, 그런데 너무 크니까 사진을 많이 선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면 전체 보기 버튼이 있어요. 자, 전체 보기를 눌러주시면 여러 개의 사진을 더 보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진을 원하는 사진을 눌러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개를 선택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사진 묶어 보내기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묶어 보내면 한꺼번에 사진이 묶여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장 사진을 보낼 때는 요 기능이 더 편리합니다 만약에 묶어보내기 체크를 해제한다.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체크 해제하고 한 장씩 보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 장 묶어보내는 게더 편하니까 아래쪽에서 사진 묶어보내기를 체크하고 이렇게 사진 5장을 한번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체크했으면 위에서 전송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사진이 전송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들어와서 보냈는데요. 사실 갤러리에서도 바로, 바로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갤러리로 가볼까요? 자, 핸드폰 본인의 갤러리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갤러리. 갤러리를 누르시면 이제 여러 사진들이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대체로 뭐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많이 가져가겠죠? 자, 카메라 눌러서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사진들이 나옵니다. 자, 사진을 어, 보내고 싶은 만큼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누르시면. 아래쪽에 자, 요렇게 생긴 버튼이 있어요. 요게 공유라는 버튼입니다. 공유 자,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자, 공유할 수 있는 계정들 중에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어뭐 다른 분들한테도 보낼 수 있지만 어, 저한테 보내서 이제 PC에서 다운로드 할 거니까요. 저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본인을 선택하시고 자 위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본인 카카오톡으로 예, 사진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PC로 가야 되겠죠. PC PC로 가보겠습니다. 자, PC용 카카오톡을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본인 계정에 사진을 보냈습니다가 나옵니다. 자, 여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 PC 버전. PC 버전 카카오톡으로 사진들이 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장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저장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사진 한 장을 저장을 해볼까요? 자이 사진을 맨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이 확대가 되면서 사진창이 뜹니다. 여기서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이게 저장 버튼이거든요. 자, 요 저장 버튼을 눌러서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창이 뜨면요. 이제 사진을 저장할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원래 이 사진은 내 컴퓨터나 내 PC의 문서 안에 카카오톡에서 받은 음, 파일 폴더 안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 받으면 뭐 몇장 안될때는 귀찮아요 그래서 바로 내가 원하는 어, 위치로 위치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로 바꾸냐면 바탕화면으로 바꿀거다 그러면 자, 스크롤바를 맨 위쪽으로 올려서 바탕화면을 선택하시고요 자 거기에다가 저장 아래쪽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자 해당 사진이 바탕화면 아래쪽에 저, 바탕화면에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장씩 저장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러신 분은 이제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본인의 카톡방 맨 위에 목록버튼 줄 3개짜리 목록버튼을 누르시면 메뉴 중에 서랍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서랍 자 서랍 메뉴를 메뉴에 마우스를 놓고 사진을 한번 선택해보세요. 사진 사진 동영상 메뉴를 선택해주시면요. 자, 이렇게 어, 사진 동영상 창이 뜨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진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사진 왼쪽 위에 마우스를 놓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클릭. 12개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요만큼 선택을 하셨으면 아래쪽에 보시면 12개 선택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 버튼, 오른쪽 맨 아래, 아래로 가는 화살표 모양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바로 저장이 되네요. 근데 얘는 저장 위치는 못 바꿔요. 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폴더 열기를 열겠습니다. 자, 폴더 열기를 열면 어, 대체로 이제 저장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을 때는요. 정해주지 않았을 때는 자, 내 PC에 문서 안에 카카오톡 받은 파일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가져가면 되겠죠. 자, 이걸 갖다가. 어, 바탕화면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바탕화면으로 끌고 오면 되고 내가 원하는 폴더에 넣고 싶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폴더로 끌어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한꺼번에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자 다중 선택하는 기능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떼지 말고 클릭 클릭 클릭 하시면 이렇게 다중 선택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예, 끌어다 놓으시면 예,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 어, 내 PC에 있는 사진을 카톡으로 누군가에게 전송을 하고 싶다. 그러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일단 그냥 저는 저한테 보내볼텐데요. 자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 말고 내 PC에 있는 사진을 어 내가 보내주고 싶다. 사, 다른 분들한테 보내주고 싶다. 그럴 때는요. 또는 나한테 보낼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일단 그분을 선택해야 되겠죠.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그분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예, 저는 저한테 그냥 보낼게요. 자그 다음에 어 PC에 있는 사진들 예, PC에 있는 사진을 선택해서 여기다 갖다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자, 요 사진을 이쪽으로 한번 끌고 가볼까요? 자, 지금 사진만 보냈는데요. 물론 사진 이외에 한글 파일 또는 엑셀 파워포인트 ms 워드 pdf 이런 파일들도요 카카오톡 그러니까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아, 어, 아시는 분들한테 예, 이 카카오톡으로 다 보낼 수가 있고요 또 pc 버전에서 내가 받은 사진 위에 뭐 동영상 포함해서 예, 또 각종 문서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 핸드폰으로 받아서 PC 버전을 통해서 PC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 물론 이 외에도 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 외에도 다른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PC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카카오톡을 카카오톡을 통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